테라, 엘린, 펜티 배틀그라운드 이 모든 걸 제작한 회사인 블롤 이제는 크래프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앞세워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게임 회사죠 아무튼 이 회사 배틀그라운드 덕을 본 뒤로 해외시장에 맛좀 들었는지 미스터 오버라는 음... 평가는 그렇다 쳐도 큰 국내 개발사가 콘솔을 지향하고 글로벌로 출시한 게임도 제작할만큼 뭐 나름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아니 아무도 모르는 그들만의 게임이 있으니 에어입니다 나름 디스타에서 cbt도 하고 테라라는 당시에 꽤 잘나간 mmorpg를 만든 회사가 새롭게 pc mmorpg를 만든다고 하니 모바일에 진저리 가는 사람들에겐 꽤 흥미로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소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는 rpg에 공중전이라는 나름 특색있는 요소까지 집어넣어 출시 전부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쏠렸었죠 뭐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고 간만에 pc mmorpg 할만한게 나오려나 하는 기대감으로 나름 게임 cbt도 참여하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의하면 1차 2차를 참여했을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 눈앞에 가져온 충격적인 결과물은 어... 이미 두 차례 리뷰를 올린 바 있으니 말을 좀 삼가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띄어드릴 테니 한번 보고 오세요 당시 잘 만든 대학교 졸작 수준의 게임이라는 다소 비약섞인 평가를 제가 남길 만큼 게임의 완성도는 물론이며 가장 크게 두각을 보여야할 공중전은 그야말로 그냥... 아네 뭐... 그랬습니다 처참했죠 더더욱 대단했던건 플레이 당시의 게임 개발을 약 6년 동안 했었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시간을 쫓겨서 급하게 만든 게임인줄 알았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 에어 아마 제 리뷰를 꾸준하게 봐오신 분들은 대충 어떤 게임인지 아실겁니다 호평을 하는 곳은 없고 오직 호평 뿐만이 남은 게임 출시도 전에 똥게임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게임이죠 그리고 이 에어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탄생하였습니다 바로 엘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참 여러가지 의미로 엄청난 결단이기도 합니다 3-4년 동안 투자한 마케팅 비용과 cbt에 참여했던 유저들의 인식을 초기화시켜버림과 다름없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들이 한게 뭐냐 나름 이거저거 하긴 했습니다 게임 이름을 갈아엎은 만큼 그 이상하고 괴상하고 끔찍했던 공중전을 거의 폐기하다시피 하였으며 기존의 스킬들은 대부분 논타겟 방식으로 변경하였죠 그밖에도 전체적인 게임의 틀을 과감하게 갈아엎는 등 그냥 게임을 기반부터 뜯어고쳐놨습니다 그야말로 게임을 새로 만든 셈이죠 사실 기존의 에어 같은 경우는 너무 쓰잘데기 없는 게 많았습니다 어디서 본거 어디서 주워들은걸 어설프게 자기 방식대로 우겨 넣은 느낌이 매우 강하였으며 그 요소들끼리의 배합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가 동시에 각자의 완성도 또한 떨어졌습니다 스팀펑크라는 세계관을 내세웠지만 그냥 스팀펑크라는 세계관에 맞춰 억지로 우겨 넣은 로봇들 이럴 거면 차라리 안넣어 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컷신, 끔찍한 레벨 디자인, 평범하다 못해 지루한 레벨 구간 등, 그야말로 완성도도 완성도지만 총체적인 난국을 이룬 게임이었습니다. 2차 cbt는 확실하게 발전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 선보일만한 수준이 아니었죠 나름 이번에 환골탈태를 결심한 만큼 여러가지 게임의 요소들을 뜯어고쳤다는데 사실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기존의 게임들이 가진 문제점들은 기획에 대한 문제도 심했지만 전체적인 게임 퀄리티가 너무 조해야 했거든요 별로 감흥없는 타격감 좋지 못한 최적화 봉제인형을 조종하는 듯한 조작감 등 전체적인 게임의 근본 자체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갈아엎지 않는 이상 이거 장당 내놓긴 글렀다는 평가를 남기긴 했는데 뭐 나름 진짜로 게임을 가로엎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보를 보면 2조차도 잘 될지는 의심이 먼저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가 큰 성공을 거뒀다곤하나 최전성기에 비하면 현재 한국 PC방 점유율은 서든어택에게 자칫하면 뺏길 수도 있을만큼 내려왔으며 스팀에서 피크타임이 아닐 땐약 10만명의 동시 접속자 수를 보여주며 5-6일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충분히 성공한 수치이지만 최고동시 접속자수 300만명 달성이라는 기록이 무색해질 만큼 확실하게 크래프톤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배틀그라운드는 엄청난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테라 팬티도 사골까지 우려먹어서 이제는 나올 것도 없는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ip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답없는 게임의 쓰레기 같은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탄생시킬 만큼 회사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도 볼수 있죠 아무튼 현 상황에서 PC 게임을 개발하는 것 자체로는 칭찬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면죄부가 될수 없듯 7년을 개발해놓고 싹 갈아엎어버린 에어 아니 이제는 엘리온 나름 이렇게까지 게임을 갈아엎을 정도면 유저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과연 그들의 과감한 결단은 엄청난 신의 한수였을지 회사의 운명을 단축시키는 눈물겨운 똥꼬쇼로 끝날지 기대반 걱정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 PC게임 만드는 건 좋은데 잘좀 만듭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